자 헤이스테이트 몬테로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일단 분양가, 분양가 논란은 어디나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발코니 확장비가 약간 논란이고요. 그리고 기대 가치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거주 관련해서는 이제 묘지 묘원이라고 하던데 묘원이 인접해 있다. 그리고 지하철 대중교통이 지금은 부재해요. 그리고 향후에 교통 개선도 잘 모르겠다 주차대수도 1.6대라고 하는데 어, 이게 조금 넉넉할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약 관련된 건데요 미분양 각이다 미각 쏟아질 거다 그리고 여기 패스한다면 만약에 나는 어디사 살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았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대표입니다 원영입니다 네. 자, 몬테로이 어, 대표님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제가 긍정의 아이콘 아닙니까? 아, 그쵸. 그렇죠. 긍정 아이콘. 네, 네.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 긍정적이지 네. 않아요? 부정적이란 건 아닌데. 아, 예. 예. 중간입니다. 회색. 아, 회색? 네. 아, 중립이시군요. 그럼 저, 아, 저도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저도 뉴트럴로. 아, 아, 뉴트럴로? 뉴트럴로.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속상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발코니 확장비, 음. 그리고 옵션비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음. 옵션비가 에어컨밖에 없습니다.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가격도 비규제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주변 시세대로, 그러니까 원래 청약이라고 하면 약간 낮은 가격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대표님, 청약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결정은 결국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저희 포인트로 잡고 가니까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몬테로이가 1블럭, 2블럭, 3블럭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약홈에서 뭘 보시냐면 네. 당첨자 발표를 보시는데 15일 발표 1블럭, 1블럭이, 예, 네. 2블럭은 14일 발표, 3블럭은 16일 발표입니다 만약 이 단지가 마음에 드신다 네 그러면 세번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근데 나는 네. 어, 그냥 하나만 선택할래 네. 그럼 다른 거다 제끼고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세개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아 어,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시겠죠 판단이요 똑같아요? 네. 1, 2, 3블럭이뭐다 똑같아요? 음 선호도 수는 번호 순서대로 갈것 같습니다 번호 순서대로라는 게 1블럭, 2블럭, 네. 3블럭 순서로? 네 근데 이제 네. 당첨발표가 2블럭이 가장 빨라요 싶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블럭에 당첨 원하시는 분들은 2블럭 청약 안 하실 거고 음. 그 다음에 1블럭을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그 다음날 당첨자발표 3블럭을 음. 보험 성격으로 네네. 그렇게들 음, 가득 잡고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잠깐 볼까요? 예, 네. 빠르게 볼게요. 워낙 많아서 네. 1블럭은 1043세대 이 블록은 이 1,318 세대, 네. 3 블록도 1,300 세대급 이렇게 되죠. 음, 규모는 비슷하네요. 예, 합치면 3,500 세대급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 정도면 예. 거의 만명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여기서 어, 주택형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5, 9, 7, 6, 8, 4, 8 9, 9, 44. 예, 펜트하우스까지 예. 있는데 사실 여기 안 걸리길 바랐어요, 저는. 주택킹이 너무 많아서 음... 힘드니까 힘들었어요. <웃음> 정리하는 데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예. 비태 네. 분양가 보면 이따 네. 또 이제 보겠지만 네네. 이제 분양가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5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발코니 확장비 음... 더 가면 발코니 확장비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발코니 확장비가 5구가 2,600만원 네. 8,4가 3,500 네. 뭐 109랑 143 이런 것들은 6,900 네. 아 그냥 평당 1 0 0만원을 찍어놓은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평당 100인, 100 정도 되겠네요, 진짜. 예. 음... 아쉽다, 아쉬워.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보통 이제 분양가가 주변 대비 싸다 음. 그러면은 발니약점비가좀 높아도 뭐 그럴 수 있지. 왜다 포함된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음. 아 울며 겨자먹기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울며 겨자먹기. 예. 예. 이걸 안 하면 대안이 뭐가 있냐. 뭐 대안이 잘 없어요. 그니까 이 단지를 패스하면 네. 대안이 없다. 예, 한번 용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어, 수지구 분양 없잖아요. 음... 기흥구는 플랫폼 시티가 먼 얘기고, 네, 그다음에 처인구에서 이제 분양하는데, <웃음> 네, 인구에서도 이전에 저희 에버라인 근처, 네, 맞아요, 필세트 고진역, 둔전역 이런 데 얘기했었고. 용인 드마크 대시앙도 용인 시청 근처, 음... 그러니까 이런데도 용인 분들이 청약하기 약간 꺼려었던 텐데 아무래도 예. 인식이 있으니까 인식이 예, 예. 좀 그런데, 개발 덜 됐다.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가 싸기 때문에 소위 어, 말해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음... 여기는 좀 부족하죠 먹을 게. 그러니까 먹을 거라는 거는 이제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이. 여기 들어갔을 때 내가 벌어들수 있는 기대 수익이 조금은 네.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전 거보다는 크지 않다. 이전 것보다는 예. 음... 마이너스는 안될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아니다. 네. 어, 그냥 시세대로 들어간다. 네. 새집에. 그그 정도 느낌. 음. 이따가 도 호객 눈을 보면 네. 음, 입지적으로는 광주에 더 가깝죠. 음. 예, 광주 아, 오퍼 네. 쪽이랑. 입지는 그럼 그러니까 이따 지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어, 여기에 보시면 은 지금 또 신기한 게 옵션비가 네. 시스템이었고 에 있어요. 음. 근데 홈페이지에는 뭐 마루니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웃음> 네. 근데 결론은 가격을 모른다. 음. 모른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의견을 분분합니다. 이런 단지들이 꽤 있나요? 저는 작년부터 해서 한두 개 단지 본것 같아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비를 이제... 왜 있잖아요. 붙박이장이나다합쳐가지고 발코니 확장비를 세게 부르는 것들... 어, 있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발코니 확장비 실가로 하고 옵션비 네. 다 나누라고 라 했잖아요. 네네, 그쵸. 예, 그래서... 옵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단지가 한두 개는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예. 어... 근데 발코니 확장비까지 크고 음... 옵션비까지 따로 제시한다고 라 하면 네네. 이거는 좀... 통리를취한다는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너무 위험한다는. 아, 너무 위험해. 통리이 <웃음> 네. <성리를> 너무 위험하고. <웃음> 알겠습니다. 너무 위험해. 저는 저희는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의견이 있다. <웃음> 네. 힐스테이트에 어? 뭐 그런 의견 내시는 분들이 있다. 힐스테이트 보셨었나요, 언제부터? 어, 저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웃음> 열심히 네. 봅니다. 네. <웃음> <웃음> 뭐 어쨌든 실수회자 입장에서 속상한 거고, 네. 그리고 어,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럼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필수 옵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음. 그래도 이제 너무 뿔나지 않는 선에서는 하지 않을까? 음. 그래도 예산은 천만 원 이상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산 천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리적이겠죠? 음, 그렇죠.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속상하다. <웃음> 속상하다. 네. 네. 자, 다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교통어제도 없는 거 아니냐. 음.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는 거 아니냐. 없죠. 네. 오, 이렇게 단호하게 <웃음> 말씀하실 거예요. 생기겠죠. 아, 생긴다. 네, 생기죠. 네. 뭐가 생길까요? 어째... 버스 정도 생기지 않을까요? 버스요. 예. 아, 사실 가치 상승은 지하철로 가장 확실하게 네.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은뭐 일산의 식사지구 같은 곳들도 음. 지하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뭐안 들어가는 그런 이슈, 뭐 여러 가지 얽혀 있겠지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뭐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쪽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다. 없다. 예. 향후 교통호제는 음. 없다. 그냥 마을버스와 광역버스가 음. 추가된다. 음. 근데 이 정도는 3,500세대 규모잖아요. 네네. 이미 주변에 학교도 많고, 음. 좀 다닐 거고,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네. 그 다음, 마을버스도 노선이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그 민원을 열심히 넣으시면 되고, 네네. 지하철 기대는 접고 그냥 자차 이동을 한다. 음. 그래서 아까 잠깐 어. 위치를 먼저 볼까요? 위치가 여기죠. 예. 예. 그럼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 곳들, 광역도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크게 음. 범위가 넓은 것들은 주변에 별로 없다.라고 제 마우스를 굉장히 세게 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판교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예. 오히려 이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네. 어떤 암시를 입지도에서 표현을 해줬네요. 와 서울까지 보이네요. <웃음> 예. 어. 근데 자차를 이용하면 그래도 출퇴근을 못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차 필수죠 자차 필수고 네. 대신에 판교나 정자 이런 쪽으로 음. 자차를 이동한다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타겟으로 그냥 둘만 하지 않나 네, 네. 이제 신도시 중에서 동탄이나 네. 아니면 광교 이런데도 어 버스 노선이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어요 음. 네. 약간 그 외곽 쪽에 신도시 중심 네네. 말고 외곽 네네. 쪽에 있는 신도시도 그러면 자차 필수입니다 음. 세대당 1.6대라고 하셨잖아요. 아, 주, 에, 주차 네, 공간이? 주차대수. 네. 그 정도면 그렇게 협소하진 않아요. 그쵸. 주차대수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 같은 건 1.1도 많아요. 음. 네. 그래요. 신축단지. 1.1이면은 처음엔 괜찮아요. 입주하고. 음. 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밀기 시작해요. 네. 해리죠 예. <웃음>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냥 요거 세개 단지 들어오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음. 네. 감사합니다. 아. <웃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 세대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만 세대가 아니죠. 만명 정도. 만명 정도가 네. 이제 살 거다. 그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세개 블록이 들어오고 나면은 추가적으로는 뭐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걸로 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뭐 혹시 뭐 다른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음. 네. 한숲시티가 생각나네요. 어디에요? 용인입니다. 용인 한숨시티? 한숨. 한숨. 한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한, 한숨이, 음. 예. 어, 많이 올랐죠. 아. 예,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네. 다이 역시 올랐기 때문에. 음. 예. 그렇다면 여기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어, 저는 가능은, 이미, 이미 근데 그 오른 가격에 여기가 네. 분양가 나오, 나와서, 네. 먹을 게 적다라고 아, 표현한 것이죠. 아, 그래서. 예. 호갯노노 보면, 네. 한번 보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시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고객 네로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저희 단지가 어디죠? 네, 이세 개입니다. 지금 여기가 1, 이번에 청약하는 2, 곳, 3, 예, 어, 몬테로이고 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10년 넘은 아파트예요. 아, 10년 넘은 아파트랑 비교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네. 자, 청약지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이번에 다른 지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예, 위치를 예. 좀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네, 북쪽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네, 네. 그러면 바로 여기가 광주입니다. 아 여기가 광주, 광주군요. 오포. 오포. 네. 그래서 우리 오포도 실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네. 여기가 이제 메인 단지들. 3 4평 가격 보면 뭐 칠억대, 8억까지 찍힌 거 보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밑에 빨간 지붕들이 최근에 분양했던 거. 음... 오포자이디오부 네네. 부재 이런 거거든요. 음... 이것들 분양했을 때 경제력이 낮았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이 상승을 봤다고 하면 네. 위에 있는 상급지들의 가격을 따라간다고 본 거였죠. 좀 멀지 않나요? 근데? 멀죠. 음. 그래도 이제 여기서 금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주로 판교분당이나 이제 강남 쪽에 직주근접이신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몬테로이도 음. 어, 출퇴근지는 그냥 겹친다. 출퇴 아, 생활권은 예. 겹칠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음. 결국, 이제, 멀리 떨어진 수지보다도, 네. 광주랑 가격, 인근에 광겨, 광주랑 가격 비율가 더 낮죠. 음. 저는 그래서, 이런, 자이 디오브 시리즈하고, 어, 거의, 이제. 분양가 비슷하다. 네, 분양가도 비슷했고, 에에. 가격도, 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음, 어느 정도 따라서. 네. 음. 알겠습니다. 항상 뭐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6억까지는 당연히 보죠.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분양가 5억에다가 발코니 확장비, 에어컨 50원 더하면 5억 5천이라서. 아 그래서 네. 별로 이게 남는 게 없는 것 어, 같다라고 말씀하셨군요. 네네. 6억으로 올라도. 네. 어 그러네요. 자 다음은 인근에 묘원이 크게 있다. 네. 여기가 청약지고 음. 이쪽이 뭐 한남 공원 묘원, 광주 공원 묘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좀 예,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 그래요? 왜 예. 살아서는 진천이죠? 생거진천 그러게요. 이게 되게 좋나봐요. 아 네, 살기가. 왜 죽으면 왜 용인이죠? 어몇 자리가 좋은가봐요. 아 터가 좋구나. 네 양지바른 곳 이런 곳이잖아요. 아, 어 그쵸. 풍수지리로 봤을 때? 네 그렇다고도 합니다. 풍수지 오. 잘 모릅니다. 전잘 아, <웃음> 몰라요. 네, 처음 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누군가는 돌아가실 거고 네, 몇 자리를 당연히 음. 이제 봐야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게, 그게 내집 주변이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주거지 옆에 네. 많아요, 묘지가.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네. 살던 데가 네. 이제 네. 광, 광교에 그 웰빙타운에 살았었어요. 네네. 그 옆에 그성씨 예. 네. 무슨 성씨인지는 까먹었지만 네. 네. 주변으로 많았어요. 아, 묘지가. 바로 아. 인근에. 그래요. 근데 아파트 값이랑 상관이 없었고요. 음. 네, 그리고 부평에서도 부평역 심지어 1호선 그 남쪽에 분양을 한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묘지뷰다 해서 음. 엄청 저기 그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음. 관계 없습니다. 거주하는 데는 관계 없어요. 음. 예. 저는 또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런 게 싫으시면은. 저는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욕하지 말고 안 하면 네, 안 하는 네, 거고, 예, 그렇죠. 네, 제 스타일도 할 거면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네네. 네. 아니면 안할 거면 뭐. 그냥 포기하고 다른 단지 알아보는 것도 저는 그렇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면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뭐 굳이 뭐이 단지가 나쁘다, 뭐 유지가 있네만에 그런 거를 얘기할 수는 있죠. 그근데 음. 그걸 막 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청약품에서 이 화면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세요? 예, 일반 분양, 특별공급 분양 네. 세대수가 정확하게 나와있고 아그 밑에 특공 대상도 어, 타입별, 추천별로 다 쪼개져 있죠 음... 예. 특별공급 네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예, 써야 되나요? 음, 다자녀는 고민 많이 하실 거니까 네. 이거는 안 하신다고 저는 볼게요 아 어, 다자녀는 미달각이다 네, 미달이 이거 완전 미달이고 네. 어, 신특하고 생초가 전 네. 세모라고 보이는데 세모라면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 스펙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누구냐면 생초에서 우선소득자 네. 그다음 신특에서는 이자녀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쓰기에는 좀 아깝죠 아... 그러면 반대로 신특 네. 일자녀냐 무자녀 네. 이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음... 그다음에 생초도 일반소득자는 네. 음, 한번 가깝다라고 넣어보시는 거죠 음... 특히 이제 그 스타트업 IT기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2030 1인가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광주에도 살고 성남도 살고 용인도 살고 수지 수원 다살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은 한번 생초 또는 네. 네 신특 뭐 이렇게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이런 질문도 가끔 있어요. 예. 나 일반 공급 당첨되면 네. 특공은 평생 못 쓰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 어, 그렇지만 재당첨 제한 그 투기권지구 10년에 걸리는 거고. 네네.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당첨됐다. 일반으로. 네. 근데 나는 어, 신특 쓰고 싶어. 네. 그럴 땐 비규제 지역일 때는 어, 무주택 상태만 되시면 쓸수 있고요. 음. 근데 다시 뭐 어떤 투기권지구에 청약을 한다 할 때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음. 예. 어쨌든간에. 이제 특별 공급이라는 음. 거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다자이라든지 뭐 그런 요건만 맞추면 네. 특공을 또한번더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특공을 되게 관심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배정도 많아져서 관심도 네. 많고. 음. 근데 우리는 이미 안 썼잖아요. 그, 그쵸. 다자녀신 나안쓸수 네. 있거든요. 못 음, 쓰시죠? 모르겠어요. 쓸지 없을지. <웃음> <쓸지, 쓸지, 쓸지. 웃음> 네. 저도 이제 네. 애가 둘인데 네. 어, 어제는 또 애가 한명더 갖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 돌리는 거죠. 어. 우리가 무주택이 언제 될 일이 있다면 살전으로 음, 쓸까? 뭐 이런 음. 거. 괜찮 음. 애매해요. 집을 팔고 무,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다자녀특공을 쓸 거냐 좀 애매합니다. 이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쪽으로 생각 돌아가더라고요. 음,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얘기니까 관심 없으실 거예요. 네. 자, <웃음> 자 어쨌든, 어, 일자녀. 네. 무자녀는 그래도 뭐 아쉽진 않을 것 같다. 저도. 네. 음. 아쉽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도. 네. 기관 추천도 미달됐다는 말이 있어요. 미달됐겠죠, 이 정도면. 음. 네. 네. 그래서 지금은 1블록만 봤는데. 네. 네. 정리된 거를 이제 슬쩍 다시 한번 써머에서 네. 보면요. 네. 일단은 자, 이거는 뭘 정리한 거예요? 네. 일단은 네. 이제 스케줄하고 네. 예비 당첨자 비율 등등. 음. 일단 타입별로 이제 배정. 분양가하고 발코니 확장비를 한꺼번에 잘 보시라고 음. 정리한 표입니다. 1블록의 다. 정보를 모아서. 네. 네. 네. 그래서 1블록의 정보는 여기 전매 제한 다 똑같습니다. 네. 6개월. 네. 6개월이고요. 네. 당첨일로부터 네. 발표일을 확인하시고 네. 계약금 10%, 중도금 음. 60% 이렇게 확인. 네. 예비 뭐 300% 요즘 중도금 대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오냐 안 나오냐 네. 모델라우스도 답을 정확하게 안해 주더라고요 음. 아직 은행에 선정이 안 됐다 그렇죠 지금 은행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요 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대, 여기 청약은 어, 주로 무주택자 위주로 하실 거고 대출이 네.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볼게요 네. 담보대출이 그러면 네. 다 나오겠죠 일단 음. 어느 정도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면요 네, 네. 음. 어, 그다음에 분양가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끄트머리 기준으로 네. 84쪽 보시면 네. 이렇게 더 하잖아요. 그러면 다 진짜 5억 정도가 나오죠. 아, 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세대수 분양 확인하고 앞자리가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4억에서 5억으로 바뀌까 갑자기 뭔가 되게 좀 비싼 느낌. 그렇죠. 이 드네요. 들기는. 네. 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추첨제가 100%인 곳이 있잖아요. 네, 8 5 제곱미터 초과는 네. 네, 추첨 100%. 네. 그래서 이거 도 관심 갖고 이게 질문도 많아요. 그럼 나머지 8 5 음. 이하. 8호 이하. 아, 네. 추첨이 몇펀트죠 어, 추첨이 60%입니다. 8호 이하에서는? 네. 네. 추첨. 네. 그래서 점수 낮으신 분들도 쓸만하시죠? 음. 한 30점 대 20점 대에도 용인 당해에서는 가능해다고 보입니다. 조건이 네. 용인 거주자면 되는 거죠? 네. 음, 뭐 2년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음. 알겠습니다. 이제 1블럭을 봤으니까 2블럭에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면 분양세대수 확인. 음. 어, 단점 발표일이 14일. 네. 그 다음,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에서, 어, 일반공급 좀 많죠. 네.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음. 그 중에 109A 타입이 더 많죠. 또, 아까는 AB로 나눠졌는데, 네네. 109A가 네, 더 많습니다. 1블럭보다. 음. 그 정도? 네. 그 정도. 자, 3블럭인데요. 네. 아, 네. 어, 발표일 16일 확인. 네. 여기서 109A 타입만 있는 거 네, 음. 확인하겠습니다. 음. 여기서는 특이사항은 오구 타입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구 타입에서는 어 저기 생초의 30% 네. 추첨을 노리시는 이제 동거인 자격이신 분들 있잖아요 1인 가구 네네.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알아요 음... 그래서 청약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네. 음... 자 다음 평면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당첨 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정보입니다 네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왜빈 땅에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어쨌든 음,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살펴볼게요 에이타이가 네. 네. 여기 에 보면 특징이 네. 홈페이지에서 각 블럭별로 몇 세대인지 확인해주고 있어요 각 블럭별로 몇 세대인지 1블럭에 2블럭에 3블럭에 음.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으니까 평면도 확인하시고 여기 이제 미니맵에서 확인하셔서 음. 어느 라인에 위치하고 동서남보로 되어 있으니까 음. 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홈페이지는 확실히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죠 네. A 타입 네, A 타입 좋죠 음, 네, 평면이 4베이. 4베이고 네, 드레스룸도 4베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B 타입도 음, 4베이고 드레스룸도 있고 충분하죠 음, 되게 좋은데 네네 <웃음> 네, C 타입도 4베이지만 어, 조금 어, 아쉽네요 네 드레스룸 협소하고 아 네. 마통풍 어, 안 되죠 아 마통풍이 안 되는군요 네. 아, 그러네요 그래도 마통풍 안 되는데 4베이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네5 D 타입은 이제 2베이죠 2베이다 네음 네, 탑상형이군요. 네. 예, 여기도 통풍이 되네요? 음,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이면 개방이네요. 네. 아, 어, 괜찮은데요? 네, 이런 거 미니맵 그러면, 네. 어, 뭐 작은 방두 개가 어떤 향을 보지? 라고 볼 때는, 네. 확대하셔서, 어딨냐, 여기 있구나. 아. 네. 그러면 남동향으로 거실한 방을 보겠고, 음. 이제 북쪽과 동쪽으로 작은 방들이 보겠죠. 자 그럼 5구는 abcd가 있는데 네. 선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abcd요. abcd. <웃음> 네. <웃음> 알겠어요. <웃음> 할말이 <말을> 잃었습니다. 네. <웃음> 자 76은 몇개가 있나요? 하나. 아, 두개 있습니다. 아 두개 있구나. 네. 네. 자 그럼 76도 하면뭐 76도 평면이 좋네요. 좋죠. 드레스룸 음. 확실하고 팬트리 확실하고. 어쩐지 이래서 모델라스 가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 음. 네. 그 나와서 아, 고민스럽다. <웃음> <웃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예, 또 혹하죠. 좋네요. 예. 예. B타입은 타워형이고요. 어, 타워형도 알파룸도 있고 괜찮네요. 네 알파룸 사실 이런... 이게 알파룸을 알파룸으로 쓸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어, 쓸수있을것 저라면 씁니다. 아 그래요? 내방해야지. 오, 아니 안다치잖아요분이 안 어, 그렇지만 그쵸. 이거를 이렇게 달면 예. 두개 쓰는 거죠. 방을. 아네아 네. 아, 그렇게 럭셔리한 것도 생각을 못했네요. 저렇죠 자녀가 대학생 이제 자녀다. 네또 옷을 좋아한다. 네 그럼 방 주면 되겠죠? 오 어, 그러네 네. 음, 역시 자 76은 A B A B 네, 네. 84랑 아니 59랑 76 중에서는 뭐가 더 선호일까요? 음 59랑 76 A랑 비슷할 것 같기도 아, 해요. 아 그냥 59랑 예. 76 전체. 네 전체로는 음 76이요. 76이 네. 더 낫다. 네. 음. 8살은 몇 개가 있어요? A, B, B 많아요. D, E, G, H. 오 H까지 있네. 네, 어쨌든 네. A 타입. 평면 은 역시? 좋고, 좋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오! 끝났죠? 알파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알파룸처럼 작지만 침실 사로 해놨습니다. 어, 그, 그 정도는 이제 좀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침실로 해도 된다. 네. 드레스룸도 있고. 네. 음, 좋네요. 좋죠. 네. B 타입. 방이 3개입니다. 음... 완벽하게 3개. 네. B타입, 예, B타입은 뭐 A타입보다는 좀 선호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네. C타입 4배인데 어, 주방청 역시 측면에 뚫려 있고요. 아, C타입 애매한데요. 그렇죠. 아까 이제 5구, 실한 네. 좀 비슷하죠 느낌이. A가 너무 좋았어요. 발상. 네. 네. 그렇죠. 네. 방이 확실하게 있고. 네. D타입 이런 것도 재밌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주방 같은 데는 네. 어, 식탁을 이렇게 길게 뭐 8인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이좀 독특한데요? 네. 음... 이것또 포베이지만, 마통풍이 안 되는? 아니, 되지만또 음... 이상하죠. 일반적인 포베이는 아니다. 아, 이거 왠지 세대 분형 느낌 나는데? 그거, 네. 예, 세대 분리 옵션이 여기도 있,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 예. 별도 이제 홈페이지 모집하고 아, 있었습니다. 아, 있군요. 예, 네. 예. 자, 다음, 이 e 타입. 예, 이 e 타입. 어, 알파룸. 확실히 있죠. 오, 헤매한데요? 네. <웃음> <웃음> F 타입. 네. 이제 보면 이 네. 타입도 네. 분양 세대가 별로 없고요. 아 그렇구나. 네, F 타입도 별로 없어요. 아, 이게 뭔가 좀 껴맞추기식 편면인 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아까 F는 네. B랑 비슷하죠. 아 그러네요. 네. 뭐 좋네요. 네. 네. G는 A랑 비슷한데 역시나 세대 수가 아. 몇개 없죠. 아 A랑 똑같네요. 대칼코만 네. 이네요 네. 거의. 아. 자 그럼 선호도는? 일단 F, G를 빼고요. F, G는 세제가 너무 적어서. 네. 네. A랑 B, C 순, C랑 C랑 D랑 좀 업추트지랄 것 같습니다. 아, C랑 D는 비슷하고. 네. 얘가 C, 얘가 D. 네. 어, A, B는 뭐 네. 그냥 A, B 순서대로 가요. A, B 순서대로 가고. 네. 어, 그러니까 다시하면 A가 제일 선호가 높고. 네. 그 다음에 B. 네. 그럼 C, D는 비슷. C, D는 비슷한데. 네. 네 1블럭은 C가 23개, 24개, 네. 네. D는 154개 이렇게 네. 많이 7배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D 1블럭에 D타입이 훨씬 많다 네, 네. 이런 차이가 나면 네. C타입의 경쟁률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경쟁률 자체는 네 음... 그렇지만 이게 2블럭 간다, 69, 네. 84 네. 예, 비슷하게 되면 네. 네. 이때는 또 네, 경쟁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109 볼게요 백구. 백구가 아, 마지막이 아니죠 또? 네, 펜트하우스도 있죠. 아, 그렇구나. 백구는 사람들 좋아하죠. 음... 하얀 마음 백구 아닙니까?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그래, 알겠습니대 말씀해 주셔서. 아, 네. 백구 <웃음> 좀 애매한데요? 일단 방이 네개잖아요 하나, 네. 둘, 셋, 네 개인데 이런 거 다섯 개또쓸수 있잖아요, 룸이 룸으로. 음, 아, 제가 애매하다고 했냐면 네. 이 룸이 있는 건 좋은데 음. 주방에서 못 가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벽이라서 음. 열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대표님 그래도 좋다. 저는 좋아요. 예. 방 방음 많을수록 좋다. 아그렇 다다익선이다. 네. 예. 백구비. 삐 예, 타입은 어 먼저 단지네 이거 하나 라인입니다. 남자쪽 아, 확인하시고. 그렇군요. 예, 네. 가장 이제 뭔가 가깝겠죠. 어디 이동할 때. 네, 왜요? 입구랑 가까워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으면 10분은 걸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네. 그래서 루열동? 네, 루열동이다. 아, 네네. 입구동이다. 네네. 파이브베이네요. 음... 좋으네요. 네. 이제 완벽하게 주방이 보통 중앙에 있어서 네네. 이제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야, 엄마 밥 먹어! 뭐 속에 다들 이런 게 아니라 아 구석이라서 그러네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면발코니에다가, 이면창에다가 1, 2, 3, 4, 5, 파이브베이. 아쉽다고 하면은 주방창이 없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이십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눈요기로 보세요. 네. 143A. 펜트하우스. 비싸요. 어, 그쵸. 네, 비싸요. 비싸요. 네. 안 봅니다, 이런 거. 네네네, 보지 네. 마시죠? <웃음> 네, 그냥. 음. 좋죠, 뭐. 좋죠. 네. 네. 이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좋죠. 좋아요. 평생 살아도 되는데만 뭐. 네, 그쵸. 자, 대표님. 네. 그래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음. 마지막 한마디. 예상 청약자 수 가늠하기 되게 힘든데 네. 저는 한 12,00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합쳐서 음. 그런 경우에 평균 경쟁률이 10대1이 안 돼요 오 그러겠네요 네 8대1 이 정도면 미달에 가까운 평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 점수가 이제 추첨제가 있지만 빼고 가점제라도 2, 30점대는 당첨이 될 만한 평면이 나와요 음. 네, 이 정도는 결국은 점수 따라가는 가성비 차원이라서 네. 고가점자는 당연히 패스해야 되는 거고요 아 고가점자는? 네. 네. 저가점자는? 네 한번 해, 고, 고민해보자 수도권 남부에서 음... 그러면 저가점자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데는 결국 지금 이기 신도시에서 추첨제를 노리는 부분밖에 없고 네네. 고가점자는 어차피 오늘도 지금 오산세교가 발표한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네네. 네. 그런 데는 또 50.60원대가 점 당첨되시다 보니까 음... 네, 5 0점대 고가점자는 어 상황에 맞춰서 과감히 패스하셔야 된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저희 영상이 두개 버전으로 편집돼서 나갑니다. 저희 채널도 나오고, 네, 채널 대표님 채널도 나오고, 그리고 대표님 오리지널 컨텐츠도 있으니까 대표님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일주일 에 한번씩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지를 수표를 통해서 정하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까지 사치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올려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